부사적 어? 오! 갑자기 한 부사적? 뭐? 용법 용법 그럼 부사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뭐있 있어요? 하나씩 부자용법 네, 뭐. 해석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뭐가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뭐가기 위하여 모가기 위하여 이러니까 막 생각나야 돼요 어, 선생님 인워도투는안 되나요? 되지? 안돼이워도투 원형 수웨이즈는 안 되나요? 수웨이즈 투, 투 원형 다 되지 부정 목적도 있을 거 아니야. 부정 목적. 부정 목적을 어떻게 목적은 어떻게 써요? 목적은 뭐나 하기 위하잖아. 예를 들면 뭐뭐 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공부해야 지 뭐뭐 하지 않도록. 이건 뭐야? 헐. 얘네들이 왜 외워야 해? 나트워닝이지. 나트. 아, 요가 원료 같은 것들이 in order not to 원형이지. so as to not, not to 이렇더 되는 거야. 하나 더 깊이 들어 늘게두 번째 일을 든아이 들어가 s s Miss. Miss. Miss. Miss. Miss. Miss. Miss. Miss. 이나 s s m 의 s s m i s 의 Miss. Miss. Miss. Miss. m 의 s s Miss. Miss. Miss. m To personal l 2% f e To p e r s o n 투플 l i 용 e To personal life. To personal life. To mokja. To m o k j I g o o m I k e a t a To m o k j t To mokja. To m o k 진실 To 위해서 j a t 서 어, 떠났다 어디를 향해서 떠났다 숲을 향해서 떠났다 뭐 이렇게?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뭐니?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니? 진실을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 뭐니? 수단이 된다고 아까 수단이라고 했죠 수단은 뭐니? 어? 숲으로 가는거죠 알겠어? 숲을 향해서 떠났다 조사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된다 말이에요. 기본이라는 말요그 다음에 뭐나왔어감정 원인. 감정의 원인. 그럼이제 있지? 해서 어떻게 되니? 뭐뭐 하니? 또는 뭐뭐 해석 이렇 뜻이지? 또는 뭐뭐 하는 걸 보니? 이런 뜻으로 설정하면 된 거예요. 기본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해피나 이런 게 문제다. 그렇지. 자, 예문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아 반가워요. 안. 그래 반가워하 기뻐요. 어, 어떻게 해서 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See you. 안그레이쉬. 안그레이쉬. 안그레이쉬. 지가 안그레이쉬. 알겠어? 안그레이쉬. 글래시 뭔데? 기쁨. 이게 뭔데? 감정이 잖아 무조건 감정의 효능사 아니면 PP가 나와줘야 돼. 100%야 이거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할수있거 여기가 원인이 되는 거야. 이건 감정의 결과야. 감정의 결과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원인이 나와야지 감정의 원인이 이게 논리야 감정의 원인이 나온단 말이야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감정의 결과는 뭐야? 어,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실망스럽다 이런 게 감정의 결과 아니니? 그치? 맞지? 어. 그러면 당연히 원인이 나와야 돼왜 기쁜데? 왜 실망했는데? 그치? 왜왜 어. 왜 좌절했는데? 이런 거 아니야? 어. 이에 떨어져서 이런게 나와야 되고 통증사를 써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어? 이 음식 있지만? 그런원 이건 어때요? 이거. 이거. 자, 이거 봐봐. 이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판단의 근거도 있단 말이야. 이 판단의 근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음식이 있다. 어떤 음식이 있네예문으로 받아들어 볼까요? 어, 그는 8나서 이렇게 없는데 15, 12, 19, 1 이렇게, 시, 시, 자, 시, 어, 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투스페이어 됐네. 그럼 이거는 머스비 체크예요. 음. 이유 판단에 근거를 했으니까 이게 뭐니? 뭡스가 추축 추축과 관련된 거예요. 메 b 도 되겠네요. 추축 추축 추축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단정적 추축이 있어요. 강한 추축 추측, 확실한 추축이 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먹이면 트리머가 추축은 메이비는 메이비 메이비는 잘안 써요. 뭐 이런 틀림없다. 캔디. 캔디는 돼요. 캔디는 돼요. 캔디는 이런 거. 왜냐면 그녀는 은나라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캔디. 알겠지? 어. 그녀는파나스리가 없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품종사로 쓰면 돼요. 똑같아요. 투생이 써도 돼요. 어. 그렇게 성명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어. 젠트리. 이렇게 젠트리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젠트리. 부드럽게 말하는 걸 보니까 하가 났을 리가 없어. 펜납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추측이야? 부정적 추측이라고 얘기해서 확률 99.9%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 추측이니까 뭐뭐 일리가 없어.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 하면 되는 거요 이게 거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야. 목적 감정 원인 이유 판단의 는거또뭐 있죠? 잠시만 아까 얘기했잖아. 그기 봐. 아. 결과 기억 안 나? <웃음> 결과 <웃음> 결과가 뭐나나니 이거 봐봐 뭐 의지 아, 동사 플러스 뭐 동사 그러 그러워 기억해 빨리 그러워 그래. 그래. 그래. 내마대로 내가 내가 크고 싶어서 크는 게 아니야 알겠어 어 삼키새끼 쳐먹고 디룩디룩 디룩 싸고 어처 자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 말이야 성장한단 말이야 알겠지 <웃음> 그 다음에 어웨이 깨어나 다 그리고 또 <웃음>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살다 이런 것들은 다 무의지 동사라요. 그때 나오는 예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 결과 뭐뭐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바로 뭐야? 어 성장한 결과, 자라난 결과, 일어난 결과, 살아 사는 결과 뭐뭐가 되다 이런 식으로 예문 없습니다자그 다음에 또 뭐죠? 슬... 뭐하기어요? 자반 목적부터 왔어, 감정이 원인 됐어, 이 판단의 근거 됐어, 결과 됐어. 또 뭐가 있나요? 조건 없나요? 조건 조건 조건. 어, <웃음> 아, 진짜. 조건. 조건은 어떻게 쓰게 돼? if 뭐 마음에 마음에 머머 이라면요 마음에 어 이라. 분할서를 뭘로 하는 거 있어요? i 이거 이것도 앞에 응. 놓을 수 있어. 이렇게. 저 그녀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제르 스피크 뭐를 말하는 겁니까? 어? 코리아 Korea. 코리안이뭐야 한국어죠? 국어를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 너는 뭐할고 있어? 그렇지. 그녀를 착각할 거야. Take for 로 한국 사람. For a Korean. 한국 사람으로 착각할 텐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 부조건문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녀가 자 한국어를 말하는 걸 들어본다면 너는 그녀를 한국 사람으로 착각할 텐데. 작게가 모를 수 있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자, 끝이아니야6 6 뭐. 형부수식 형부수식 자, 여기 형용사가 나오든지 h 사가 나오든지 이렇게 형부가 나오면 형부가 나오면 투정사가 나와서 u 꾸며줘 얘 꾸며줘 이거 그래서 n g 은 어떻게 돼뭐뭐하 b u s 알겠어? 뭐하 b u 자 봐봐 이 강은 t h i s river 위험 s This river is 대단히 위험해, 대다 위험해. Very dangerous 나오고. 어, 헤엄치기에 to swim 수영하기에 1까지 나와야 돼. To, swim -to swim. What so. exactly. voitbons, Good. s w i 이못 부르는다. 회엄에서 부르는다. 부수기. 맞죠? 아엄서수 뭐하기에 그부사를 붙고.